안녕하세요. 승범이 형입니다. 도형으로 영어 정복하기 기본편 세 번째 영상인데요.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영상은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을 잘 모르시는 어, 초보자분들이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문에 쓰는 단어들은 가급적 아주 쉬운 단어들만 쓰고 있고요. 그래도 영어 능력자 분들도 잘 모르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 못 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지난 영상까지 이런 문장 구조를 봤는데요. 저희 보글리시에서는 이 동사 뒤에 따라오는 말들을 following verb라는 특별한 용어를 그냥 총칭해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 뒤에 따라오는 말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거를 다 아우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 저희는 저 용어를 쓰고 있고요. following verb, 동사 따라오기 혹은 verb라는 말은 말이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따라오는 말들이라는 의미로 저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문법 용어를 거의 쓰진 않지만 가끔 저 용어를 쓰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존 영문법에서 이렇게 두 가지 문장 형태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동사, 자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 뒤에 뭐가 따라오면 타동사 아니면 자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예문으로 한번 보면 I stay the enemy. I stay in Seoul 자동사로 쓰이면 머물다인데 위에 I stay the enemy 하면 막다라는 뜻이 돼 그래서 stay는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뜻이 달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면 영어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지고요 경우에 따라서 각각 해당되는 우리말을 찾아 꺼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거를 완전히 저희가 다 해결해 드려 볼게요 무브라는 동사를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다루게 될 동사들은 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영어식 처리 방법을 한번 이해시켜 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 우선 쉽게 갑니다 I move 하면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I move my baby 그러면 내가 우리 아기를 움직여 라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돼요 자 지금 어렵지 않은데 이게 계속 이제 확대가 되는 거예요 I move my baby 하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으면 움직여지는 대상이 내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의 주체는 나고 우리 애기는 움직여짐을 당하는 거고요 I move는 뒤에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주체인데 움직여지는 것도 나라는 거예요 결국 동사 뒤에 뭐가 있으면 행위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뒤에 뭐가 없으면 행위하는 것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좀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엔 I move her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확대가 되냐면 I move her to left her. 나는 그 여자분을 웃음이 있게 움직였어 해가지고요. 이 움직이게 하다는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움직이는 대로 확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결국 이 움직이다 라는 그 핵심 기본 원리가 이렇게 확대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영어 단어 특히 동사들은 이렇게 본질을 정확히 알고 어떻게 확장 되는지 적응하고 많은 예문을 보면서 터득하면 그 동사를 완전히 내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번째 그 본질을 이해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확장도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stay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I stay 하면 내가 머무르는거죠. in 서울. 서울에 내가 머무르는거고요 I stay the car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아까 move를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자 내가 내 차를 머무르게 했다인 거죠. 그런데 차를 머무르게 했다라는 말은 좀 어색하잖아요. 우리말이. 그래서 세워놨다라는 다른 말을 대신 좀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 stay 뒤에 다른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I stay an event. 그러면 이벤트를 못 움직이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이벤트를 못 움직이게 했어. 이벤트를 세워놨어. 다 어색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바꾸는 거예요. 보류하다 혹은 연기하다. 근데 결국 핵심은 못 움직이게 하다 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또 써볼게요 I s t a y the race 나는 그 레이스를 머무르게 했어요 근데 이, 이번엔 뭐냐면 그 레이스가 나한테 지금 내가 지금 그 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견디다라는 뜻이 되고요 하나 더 보면 my hunger 헝거는 배고픔이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이 못 오게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요기하다라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안 움직이다라는 그 기본, 기본 핵심에서 뒤에 following verb가 뭐가 따라오면 그 뒤에 따라오는 대상을 안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개념은 그냥 안 움직이게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우리 말로 적용하다 보면은 저 안 움직이다라는 표현이 너무 어색할 때가 많아서 적당한 우리말을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식으로는요. 저안 움직이다라는 개념이 저런 방향으로 혹은 저런 경우까지 확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제 스테이를 본질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1강에서 설명드린 게 있었잖아요. 어, 영어를 우리말로 해석했다고 해서 그 통번역을 했다고 해서 그 영어 뜻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닐 수도 있다 였고 그리고 굳이 우리말을 꺼내지 않아도 즉 우리말을 꺼내기 전 단계에서도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와 연관된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단어로 조금 더 볼게요. leave, leave는 뭐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데 과거형을 써서 left를 볼게요. 그러면 left는 어, 뭘 떠나긴 하는데 뭔가 자리를 뜨는, 뭘 두고 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말은 그 떠나지는 대상을 따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I left Korea 그러면 나는 한국을 떠났다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결국 놓고 가는 건데 확대가 돼요. 어떻게 확대되는지 또 볼게요. 그 확대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좀 다른 의미로 비춰지는 거지 본질적인 뜻은 바뀌지 않아요. 자, 이번에 볼게요. I left the room, 그러면 요 나는 방을 떠났어 해도 되지만 방을 나갔다라는 표현이 좀더 어울려 보이죠? 우리말로 하면 자, My wallet, I left my wallet, 그러면 요 이거는 놓고 간 거예요. 뭐 지갑을 떠났어, 지갑을 나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말 떠나다랑 놓고 가다랑은 사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근데 영어식으로는 저걸 다 leave라는 한 단어로 그냥 통칭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l 브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 떠나다라는 말로 l 브를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leave는 본질적으로 뭔가를 놓고 가는 거에 다 쓰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큰 거를 놓고 갈 때는 떠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났어. 그런데 작은 거, 뭐 이런 마우스 같은 작은 거를 할 때는 마우스를 떠났다라고 안 하고 놓고 가다라고 얘기하는 두 개념으로 나눠지는데 영어는 그게 다 크던 작던 leave라는 한 단어를 쓴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오늘의 진짜가 나옵니다. 자, I sit the table 자, I sit과 비교해서 한번 무슨 뜻일까요? 앞에 내용을 계속 이해하셨다면 아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지도 몰라요 I sit the table은요 내가 테이블을 앉혔다 일까요? s i 는 앉다 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sit는 뭔가를 안정적으로 놓을 때다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치하다, 갖다 놓다, 자리하다 이런 말로도 다 확장이 되는 건데 I sit the table 하니까 나는 테이블을 놨다 라는 말이 되겠죠. 바로 이 그림이고요. I sit on the table 해야 내가 테이블에 앉다가 되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요. 만약에 I sit the chair 하면 더 헷갈렸을 거예요. 저거는 의자에 앉았다라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실 텐데, 자, 전치사 on을 안 넣고 그냥 바로 sit 뒤에 그 sit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는 대상이 오면 의자가 앉혀진 거예요. 근데 의자를 앉혀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의자를 놓은 거죠. 자,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요. 결국 sit는 놓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I sit, my guest 하면 이때는 나는 게스트들을 앉혀라는 말로 쓸 수가 있겠죠. 자, sit, 앉다라는 말로 다 번역할 수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연습한 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I sit the table에서요. 테이블을 빈자리로 놔두면 저 자리는 what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이번에 명사처럼 쓰지 않고요. 다른 단어를 설명하는 형용사처럼 쓸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들어가겠죠. which I sit 그리고 밑에는요 I sit on the table에서요 또 테이블을 빈자리로 한번 놔둬볼게요 그러면 저 on은 생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앞으로 보내야 돼요 자 what을 보내도 되지만 자 여기서는 형용사로 쓸거라그랬으니까위치를 보내겠죠 그러면 which I sit o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단어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로 한번 써볼게요 A table which I sit 위에 거는 저런 모양이 될 거고요. 자, 밑에 거는 이렇게 되겠죠. A table which I sit on 자 그러면 A table which I sit A table which I sit on 이두 개의 차이 명쾌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오늘의 문장들로 한번 써볼 건데요. There is a table which I sit There is a table which I sit on 여기서 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간략히 소개하면 on은요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on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법 용어처럼 배우지만 자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린 그동안 속은 거예요 저 간단한 걸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왜 어려워 보였었냐면 우리가 저 sit라는 동사를 영어식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즉 시티라는 저 동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니까 저온 위치를 제대로 못 만들어 낸 거죠. 결국 동사를 저렇게 영어식으로 이해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기서 좀더 감이 오시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뭐 이런 문법 용어들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는 날이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오늘의 문장들로 할 건데요. 여기서 위치는 저 이제 생략을 많이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해드리고 지나가 볼게요. 언제 위치를 생략하고 언제 위치를 생략 안 하는지 그 개념도 좀 완전히 잡아드려 보겠습니다. 자, 위에 걸 일단 번역을 한번 해보면요. 자, 테이블이 있어. There is a table은 그냥, there is는 별 의미가 없이 그냥 테이블이 있어. 이, 이 정도 의미예요. 위치는 무슨 의미냐면 그게 뭐냐면 내가 놓은 거.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그게 뭐냐면 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싶으세요? 테이블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놓은 거. 그게 아니라 테이블이 있어 내가 놓은 거. 보통 때는 생략하고 싶겠죠. 그러면 생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위치 뒤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위치는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위치 뒤에 우리 동생이 추천해가지고 내가 우리 동네 마트에서 가서 어제 산 비싼 거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생략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영어도 똑같아요. 위치 뒤에 뭔가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뭔가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 거면 위치나 대스를 생략 안 하는 게 좋고요. 짧으면 생략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문장이고요. 근데 만약에 좀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a table, 어떤 테이블. 근데 그건 내가 논 거야.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면 당연히 위치랑 대슬를 놔도 되는데 그때는 대시 조금 더 어울려요. There is a table I sit. 이 의미와 There is a table I sit on. 이 의미의 차이 이제 여러분 명확히 구분하시죠? 저 on이라는 단어, 저 전치사 하나로 인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영어식으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다른 첨언을 좀 해볼게요. 동기 일종의 좀 동기부여인데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요, 제 예상은요, 한국을 배우자 (Learn Korea)의 열풍이 밀어닥칠 것 같아요. 자, 그걸 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제가 해외에서 논문 심사를 하나 의뢰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려고 지금 하나 보고 있는데요. 주제가 한류예요 한류 근데 예전에는 한류 그러면요 보통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논문을 보니까 출처랑 이런 걸 보니까 그 대학엔 한국인 교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한류에 대한 외국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한류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막 열심히 연구를 하더라고요. 한류가 한국사회, 한국문화 그리고 그 외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예요. 블라인드 심사라서 제가 논문 제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아, 이제 우리가 점점 정말로 대단한 나라들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국 학자들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다 우리나라에 마구마구 들어오고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시려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묶여있는 이 시기에 저랑 같이 준비를 열심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영상들 여러분만 보시지 말고요. 다른 한국분에게 추천을 많이 해주셔서 같이 보시면 우와 좋은 거 추천했네 하면서 칭찬도 들으시면서 같이 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열심히 해보세요. 재미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